그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공부를 잘해가지고, 자식이 서울대학교꼭 들어가고, 박사가 되고, 카이스트에 꼭 돼야 되고, 그래야지만 인생이 꼭 행복한 건 아닌데, 제가 이렇게 보면은, 제가 보면, 참, 참,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들, 우리들한테 너무나 애들한테 들큰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주고 있구나. 왜, 우리 가서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제가 이 극단적인,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도, 좀큰 의미였어. 아주 좀전 이야기했지만, 제발 서울대학교 들어가라. 또뭐 사법시험 합격해라. 또그좀 물론 다또그 나름대로 말할 때 어떤 어떤 시험 합격했으면 좋겠다. 또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.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저이다 많지만, 그게 적어도 내가 자식이 자식이 뭔가 모르게 풀어지지 않는 것은 내 업장이 두꺼운 것이 있으니까 내 업장을 좀좀 좀 내가 좀내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. 좀 내가 좀 남한테 보시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내 자식이 뭔가 좀 풀어지지 않고 내 자식이 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나, 나한테 나 모든 것이 나한테 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련존자라는 우리가 그 정말 그 유명한 신통제일의 그 부처님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목련존자가 자기 관을 해서 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지옥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서 있는데 도저히 그 어머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.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세상에 내가 남들이 남들이 나보고 다 신통의 제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에 내 어머니 한분 정도도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는 분을 제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부처님도 세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.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할 수가 없고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고 정업은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도 세 가지 할수 없는 그게 세 가지 천업인데 그러니까 이 방법을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좀 어떻게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부처님을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저기 그존재가 목련 존재가될 때까지 그래서 훌륭하게 될 때까지 어머님이 잘 키운 것은 있지만 사람들한테 잘 키우기 내 자식만 잘 키우기 위해서 남한테 정말 인색하고 베풀지는 않았다. 남한테. 그러니까 내, 자, 내, 자식, 내 자식을 내자내자식 어떻게 인제해서 공부를 시켜야 된다. 내 자식을 어떻게 출세시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남한테 베, 베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인색했기 때문에 만 명한테 만 명한테 밥 공양을 해야 된다. 그때 처음에 나온 게 보시자는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만인한테 식사를 대접을 해라 해가지고 만 명한테 밥을 이게 정말 뭐라 그럴까 만만 만 명을 위해서 보시를 해서 어머님을 갖다가 저 목련존자가 지옥에 있는 지옥에 계신 분을 다 어머님을 제도해 주는 거 그게 왜냐면 제가 옆에서 볼 때도 어떤 분들이 시골에서 시골에서 아들이 아들이 그 뭐라 그럴까 대학교에 다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골 농사라는 거 빠난 빠난 농사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요새 말하면은 최소한도 학비는 보내줘야 되고 최소한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좀 뭐라 그럴까 하숙비 정도는 보내줘야 되니까 남들한테 베풀지 않고 그니까 러 예를 든다면은 시골에 가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아 식사를 했으면 밥 먹고 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보기에는 농사는 좀 농사는 진다고 하지만도 남한테 밥한끼안 주는 사람 수없이 많거든 요즘에도 왜냐면 졸라 매야 되니까 졸라 매야 되니까 그런데. 그 자식이, 그 자식이 예를 든다면 결국은 크게 성공을 한것 같아. 또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라. 남북에는. <웃음>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거든. 보시다는 것은 우리가 정성과, 정성과 자기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